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요즘 비밀의 여자는 정겨울이 주애라 에게 복수를 하고 있어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이 드라마가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앞으로 지난 감동의 스토리도 나올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의 중심에는 작품에서 가장 멋진 남자인 남만중 이 활약하게 됩니다. 과연 남만중 은 어떤 장면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까요? 앞으로의 내용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서태양의 남지석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남만중의 집에도 가보고 yj그룹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서태양과 남지석은 어쩌다 마주친 인연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아빠와 아들의 관계겠지요. 남지석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서태양의 엄마인 서정혜와 만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지석은 사고 후에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단한 사람 서정혜만큼은 잊지 않았을 텐데요. 혹시나 서정혜마저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계속 그림을 그려서 서정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부분의 추억들은 잊혀졌고 그래도 그 사람의 모습 자체는 잊지 않으려는 남지석의 행동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남지석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그림은 정겨울이 보게 되고 남지석과 서정혜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겨울이 남지석의 그림에서 서정혜를 알아보고 남지석과 서정혜를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감동의 재회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남현석이었죠. 남현석은 절대로 서정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서태양이 남지석의 자식이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서태양이 남지석의 아들이면 장자 승계에 따라 진정한 그룹 후계자가 서태양이기 때문인데요. 남현석은 사고로 위장해서 형을 안 좋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태양의 앞길마저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못된 인간이 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아있고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래도 정겨울이 주애라 남유진뿐만 아니라 남현석에게도 복수를 해줄 테니 기대해봅니다. 서정혜와 서태양의 등장에 남씨 집안은 크게 요동칩니다. 둘째 라인인 남연성 남유진 차영나는 후계를 뺏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할 테니까요. 정겨울과 본무팀장 정영준은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만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때 남만중이 정리를 해주죠. 남만중은 서정혜를 며느리로 공식 인정하고 서태양을 그룹 후계자로 선정합니다. 남만중은 그동안 서정혜의 힘들었던 부분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사주며 가족으로 맞이해서 감동을 전해줍니다. 남지석이 서정혜를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렸던 그림을 정겨울이 알아보고 두 사람을 이어주고 마무리로 남만중의 따뜻한 배려와 인품이 빛나며 아름다운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훌륭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만중이 서정혜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감동의 스토리가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남만중과 서정의 서태양, 정겨울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